네 안녕하세요. MD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장비 소개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요새 들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 태양광 패널을 준비 중인데요. 두 가지 모델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자첫 번째 모델 네, 이렇게 생겼고요. 가방은 아니고 약간 무게는 5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5kg, 6kg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펼치면 요 정도 크기 요거 날씨 좋을 때 한낮에 배터리를 충전하면 최대 한 89A까지는 충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지금 촬영하려고 하니까 8.3으로 떨어지네요 어쨌든 8.5 정도 요 정도면 와트로 114만. 요런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그 플렉서블 패널이라고 하죠. 그 플렉서블 패널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두 번째 이두 번째 제품이고요. 영상 보이시나요? 네. 예. 요거는 아까 거보다 작죠. 요거는 용량이 80와트 정도 나오는 이동식 패널입니다. 제품의 장점은 가방이에요. 자꾸가 달린. 열어보면 무게도 가볍고요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플렉서블 패널이 아니라 일반 셀 있죠 일반 그 단결정 셀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있죠 그 셀을 가지고 만들고 위에다가 유리막 대신 그냥 이런 우레탄 같아요 우레탄 같은 투명 막을 씌운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방식으로 된걸 선호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이거 크게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배터리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쓰냐고. 일단 첫 번째, 아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예전에 쓰던 건데 자,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 측정기입니다. 대략 요런3 2 v 짜리 셀의 용량도 측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1 2 v 파워뱅크의 용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되게 낮아요 99% 밖에 안돼 조금 넘어 99% 원래 높은 정확도는 99 99.999에요 정확도는 99% 이상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맨날 저희 물건만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남의 물건도 소개 잘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제품이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꽤 시간별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꽤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사용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연결된 상태고요 연결은 USB로 연결했죠 배터리 연결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면 아마 그 판매자가 그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줄 것 같아요 저도 이메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한번 방전시킬 때한 개의 셀밖에 측정을 못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최대 방전량은 20A. 예를 들어서 120A짜리 배터리를 테스트한다. 를 그러면 최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쓰고 만약에 제가 쓰는 거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8채널과 16채널 두 제품을 쓰고 있어요. 동시에 여덟 개딱 걸어가지고 프로그램 다 넣어가지고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그런 걸 쓰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DIY로 배터리 작업을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궁금하다. 그럴 때는 이 제품 그냥 추천해드려요.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한 제가 3년 정도 쓴것 같은데 아직도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려면 PC랑 연결이 되고 사실 PC 연결 안 해도 이 화면에서도 보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품 배터리 용량 측정기입니다. 간단히 설명시켜 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걸 구매하시면 저도 판매자한테 받은 파일을 연 거예요. 그이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의 실행 프로그램과 USB 드라이버를 함께 해줍니다. 두 개를 같이 설치해야지 동작이 되고요. 사용방법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건 툴을 열고 어... 컴포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8번이랑 되어 있고요. 컴포트를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하면 은 처음에 배터리 전압이 뜹니다. 여기 3.4V라는 게이 배터리의 전압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벨, VAL 이거는 뭐냐면 방전 양이에요. 최대 20A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컷오프 볼트 이거는 몇볼트에 정지를 할 거다. 지금 얘는 셀한 개니까 2 5볼트 정도로 세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맥스타임은 저는 항상 999를 합니다. 999는 뭐냐면 이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시간에 관계없이 쭉 해라. 그런 뜻이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만 하고 끝낼 거예요. 스타트 하면 그때부터 용량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2.5볼트까지 방전을 시키면서 용량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준다. 제품. 이 제품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가변형 직류 전원 장치입니다. 볼까요? 켜보자 키지도 않고 있었네. 여기 전압과 전류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몇폴트까지 되냐면 58에 쭉 예, 최대 6 0폴트까지 나오네요. 어, 한 1볼트에서 60폴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출력은 2 0 a 짜리예요 얘는 어디에 쓰냐 인버터 돌릴 때도 이걸로 테스트하고요. 뭐, 고출력 아닐 거면, 단순히 회로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그때 사용하고요. 또 배터리 충전할 때도 이걸 써요. 또 어디에 있을까? 이것저것 진짜 많이 쓰는데. 12V 제품 들어왔을 때 테스트할 때도 배터리 물리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전이 제품을 써요. 그래서 이 제품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저는 출력 단자에다가 XT90, 암놈, 순놈, 그리고 시거 잭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최애템 이고요 가격이 어느정도 가격은 저도 까먹었는데요 이거는 그 직류 전원장치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축에 아마 제일 비싼 걸 샀던 것 같아 가격은 이 제품은 왜냐면 출력이 세니까 60V에 20A 하면 1200W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 제품은 아마 제가 한 30만원까지는 안 되고 20만원 후반 그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어 근데 까먹었어 가격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이것도 고장이 잘안 나요. 그럼 세 번째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세 번째 제품입니다. 오실로스코프고요. 처음에는 중국산 제품 약간 저가형 한 4, 50만원짜리 그 정도 제품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두 대를 샀는데 고장나면 바로 바꿔서 쓰려고 두 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 쓰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텍트로닉스이 브랜드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실로스코프는 잘 몰랐어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초보니까, 음, 몇 메가 헤르츠지? 이게, 아, 100메가 헤르츠라. 그 100메가 헤르츠, 그리고 어, 투채널 그 정도의 제품을 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텍트로닉스라는 제품을 찾아봤어요. 봤어요. 추천을 받은 그 등급의 제품을 그랬더니 가격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제가 중국 판매 페이지를, 페이지를 뒤져 봤어요. 텍트로닉스를 파나 근데 중국에 텍트로닉스 지사가 진출해 있고요 텍트로닉스가 공장도 중국으로 옮겼더라고요 지금은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이 텍트로닉스도요 아니 뭐 LG그램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텍트로닉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2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한 100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산것 같아요 200만원 안되게 150만원 정도 줬을라나그거보다는 안줬던 것 같고 정확한 가격은 저도 몰라요 저희 직원이 사줬어요 <웃음> 이렇게 샀고요이 제품은 일단 브랜드는 텍트로닉스라고 미제구현 디자인드 바이 USA. 그렇게 나 그리고 실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텍트로닉스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알고 있고요 몰라요. 미국, 메이드 인 USA도 있을지 몰라요. 요새 그렇잖아요. 뭐, LG 제가 쓰는 그램, 바닥을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고, 아, 볼보도 메이드 인 차이나래매. 어? 어? <웃음>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나도 몰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미제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제 오실로스코프고요. 얘의 최대 장점은 내구성이래요. 굉장히 미제 특징이 그렇대요. 성능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튼튼하고 정확하고 고장이 잘안 난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오실로스코프. 근데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어, 배터리 작업할 때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이거 요새 저는 어디에 쓰냐면 이 선풍기가 모터가 정말로 BLDC로 회전을 잘 하는지 아니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에어컨 컴프레셔에그 뭐라고 하지 RPM 계산할 때 RPM 계산하거나 아니면 인버터 약간 수리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디, 배터리를 만들 때는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냥 소개만 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쓰는 장비들을 그래도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요? 가격은 한국보다 한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대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랑 하이마트 같은 매장이랑 가 보면 똑같은 냉장고인데 모델명을 보면 살짝 다른 거 아시죠? 알고 있나요? 네. 네, 뭐냐면 온라인 공급이랑 오프라인 공급이랑 일부러 똑같은 제품인데도 모델명을 살짝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해놨어요. 텍트로닉스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델명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TBS라고 TBS라는 모델명은 중국이랑 미국에선 판매를 하는데 그외 국가에서는 판매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얘는 100MHz 두 채널 그리고 녹화 기능이 있고요 초보들이 쓰기에는 아주 적당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또 다음 거 가볼까요? 다음 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가자 아 이게 뭡니까 컴퓨터 전원장치 같이 생겼군요 파워 서플라이처럼 예 케이스는 컴... 그 컴퓨터 PC 파워 서플라이 케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배터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팩이 아니라 12볼트가 아니라 셀 하나를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한두 대 만들고 내가 쓸거 내가 딱한대 만들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거 만들고 친구 거 만들고 친구의 친구 거또 만들고 동호회 모임 나갔다가 동호회 회원들 거 만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엔 이것은 뭐냐면 용어? 용어는 단셀 충전기입니다 <웃음> 단셀 충전기 근데 인산철 전용이에요 인산철 전용 단셀 충전기고요 뭐냐 셀 하나를 3.6V로 충전시키는 충전기예요 볼까요? 전기 꼽아 볼까요? 네. 예. 전기를 꼽아 보겠습니다 전기를 꼽았습니다 오, 벌써 충전을 시작하고 있어 보이시나요? 4 0 a 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3.65V 40A 충전기예요 이런거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거 판매하는 제품 소개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쓰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만약에 어떤 분이 반복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꼭, 필요,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이거 가지고 밸런스 충전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배터리를 병렬로 다 묶어버려요 한 4개 정도 그리고 충전시켜버리는 거예요 3.65V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 요 배터리들이 4개가 동일하게 3.65V로 완충이 됩니다 저는 밸런스 충전기를 안 쓰고요 이걸 써요 왜냐 이게 더 빠르니까 언제 파란 어로그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쓰고요 이것도 워낙 뭐 간단한 거로 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나 까만 거 까만 거에요 앞으로 쓰는 빨간 거에 연결하면 끝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전기를 먼저 빼고 요즘 또 제가 많이 쓰는 물건입니다. 요거요 납땜인두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예전에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쓰는 장비를 소개하는 날이니까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들은 것들 중에서 저희 상점에서 판매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계속 이걸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웃음> 물건 찾으시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도 소개를 합니다. 요거는 납땜민두기고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요거 음... 아직 그케이인증이라고 하죠. 그게 없는 제품이라서. 중국에서, 중국 창고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입하려면 개인 통관 보호가 필요하고요. 완전 가성비 제품 가격은 저렴하지만 20만원 후반대에 비싼 일제의 인두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인두기 자 그럼 인두기도 간단히 제가 쓰는 장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씩 내리는 거야. 소개가 끝난 건 이만큼이 남았고요. 이 마우스는 아까 PC 때문에 한 거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사실은 가위예요. 이 가위는 마트에서 샀습니다. 이 가위요? 한 10개 샀을 거예요. 이 가위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택배 박스 벗길 때도 쓰고 그리고 전선 자를 때도 쓰고 또 스카치 테이프 자를 때도 쓰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가위 이거요? 마트에서 사시면 돼요. <웃음> 가위. 또 많이 쓰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용어를 몰라, 공구. 렌치 아니에요? 내가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배워가지고 렌치. 렌치인데 한쪽 방향만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단방향 렌치? 단방향 렌치? 왜냐면 제가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배워가지고요.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으면 뭐뭐 가져와! 뭐뭐 가져와! 하면서 너 이거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런 분이 없다보니 공구의 이름을 모릅니다. 요거 언제 많이 쓰냐면 그, 여러분 배터리 작업할 때 전동공구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배터리는 그 나사 구멍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동공구로 힘을 줘가지고 작업을 하면 망가져요. 나사산이 요걸로 이런걸 꼭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중에 저는 안쓰는데 토크렌치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요거는 힘조절이 가능한 어느정도 힘이 되면 드 밀리면서 더이상 조여지지 않는 그런 렌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공구고요그 다음에 많이 쓰는거 뭐 드라이버 넘어가자 드라이버 왜 갖다 놨을까 <웃음>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게 아 이거는 저희 붕붕카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전선 탈피기입니다 전선 탈피기 한번 해볼까 10원 보여 보자 또 제가 많이 쓰는 공구죠 공구 전선 탈피기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제가 쓰다가 구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붕붕카라는 사이트의 제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마 굉장히 저렴할거예요 얘가지고는 전선 10AWG 탈피를 할수 있습니다. 탈피를 한번 해볼까요? 딱 집고, 딱 하면. 오, 쓸만하죠?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 전선을 가로로 넣는 게 있어. 있는데,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작업할 때 편해요.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이유는 제가 하루에 뭐두 시간, 매일 두 시간씩 전선 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선을 한 이틀에 한번 깝니다. 그럴 땐 요게 더 좋아요. <웃음> 가끔 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단자 압착기 많이 쓰는 것중에 하나. 단자 압착기. 전선 끝에 단자 압착기라는 건 뭐냐면 전선 끝에 이렇게 고리 단자를 작업할 때 압착을 해주는 도구예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가볍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사람들이 쓸만한 공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주말에 잠깐 작업을 한다. 그럴 땐이 정도면 충분해요. 대충 이 정도 제품만 해도 제가 집어보니까그 25스퀘어라고 하죠. 단장 25-10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압착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공구 중에 하나고요. 물론 저기 저희 안산 가보시면 자동화 기계도 있습니다. 전선 착착. <웃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전동 드라이버고요. 이것도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제품 그 속도 제어도 안 되고 힘 조절이 안 돼. 이게 되는 기능은 뭐냐면 딱두 개밖에 없어. 앞뒤. 박을 거냐, 풀릴 거냐. 그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정회사님. 자꾸 이걸 쓰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거야? 아 편하니까. 편하니까. 왜 편하지 얘가? 무선이어서 편하고. 네. 어, 보통 드라이버. 총 모양보다 편해. 그렇죠. 총 모양보다는. 네. 손의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렇게 잡고 하잖아요. 그리고 힘도 좋고. 물론 이거보다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힘 조절도 다 되고. 토크, 토크, 토크 되지? 네. 근데 이거 왜안 쓰냐면 아, 전선을 꼭 귀찮아서 <웃음> 딱 그거 하나예요 전자, 귀찮아서 전자 공장이나 이런 데 네. 가면은 이게 다 천장에서 아래로 맞아 천장에서 되어있잖아요. 근데 맨날 뭐 뒤져가지고 전선 꽂고 찾고 그게 귀찮아서 결국은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얘는 힘 조절도 안 되고 단순해요 그리고 약간 자, 보면은 아, 완성도도 떨어져 확실히 흔들흔들 거리고 근데 편해 네. 배터리도 은근히 그총모양 있죠 네. 어느 브랜드지 그렇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한국에서 있는데 아보시 뭐 해봤는데 보시보다 이걸 더 쓰게 되더라고 보시는왜또안 쓰지? 무거워서 안 쓰나? 배터리가 너무 조금 가서 안 쓰나?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자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배터리 DIY 작업을 하겠다고 그 부품들을 구입하면서 통과를 해보면 테스터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테스터기 여러분들 작업할 때꼭 필요하고요 어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문방구에서 만원이면 살 거예요 아마 아니면 조금 더 비싸면 15,000원 그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이런 거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더 많은 작업을 한다 주말마다 지인들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추천을 들어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플루크 플루크? 플루크라고 있는것 같아요 발음 보니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 플루크 플루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막, 독일제, 내꺼 독일제라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제였습니다. 아, 창피해라. 예, <웃음> 네, 이거 미제라고 하고요. 이, 요 정도 되는 게 아마 요게 한 17만원 될것 같아요. 17만원 되고, 플루케, 플루크, 플루케. 얘 장점은 정확해요 한국 거나 중국 거나 이게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이거 한 5대 가지고 있거든요 측정해 보면 기계마다 값이 다 틀려 여러분 파워뱅크에 볼트 게이지 달려 있잖아요 그거 달려있는 볼트 게이지 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원가로 따지면 3,4천 원을 할까요 3,4천 원짜리 볼트 게이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어 기본적으로 1볼, 0.2볼트 정도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믿지 마세요. 저희 제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여기 여기 많원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나 정확히 배터리 볼트를 측정해 주겠습니까? 볼트 틀리는 건 당연합니다. 배터리 볼트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10만 원대 후반에 이런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0.01 볼트까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요거 항상 지회갈 때로 가져가요. 전 주말에. 괜히 이게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할 때 가방에 넣고 퇴근해. 근데 집에 가서 안 써.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거예요 똑같은 플루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이걸 주로 써야 될것 같은데 두 개를 들고 다닐 순 없잖아 이거는 테스터기 플러스 아 이것도 테스터기 멀티테스터기고요 이거는 딱 집어가지고 실제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뭐 플럼매트 라고 하죠 클램프 미터라고 적혀있네요, 여긴. 네. 클램프 미터. 전류 측정까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왜 구입을 하냐면, 전류만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얘 가지고 모터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가 있대. 근데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어떻게 측정, 어디 찍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모터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흐르는 전선을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필요하냐 그 BLDC 모터 있죠 모터 BLDC든 DC모터든 모터 그 제어기를 만들 때는 이런게 필요해요 왜냐면 들어가는 전류 대비 회전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얘는 가격이 한 40만원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저희가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Made in USA로 추정이 되고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려면 한번 보자 어디냐? Made in China 없냐? 안 적혀있네요? Made in China가? 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지 않은 거 보니까 Made in USA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Made in USA는 안 적은 적어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돼? 원산지 표시 없, 없으면 불법 아닌가? 왜 표시가 없어? 모쨌든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네 없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또 조그만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청해도 저희가 절대 취급할 수 있는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알아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취급 안할게 요청을 해도 이런거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되고요 좋은거 많아요 네 근데 투크렌치 샘플로 한 다섯 개 사봤는데 그거 써보고 괜찮으면 음. 그리고 뭐또 딴건 없네요 특별히 예 네. 이상으로 제가 사용하는 공구 툴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